사랑한다면 이것만은 지키세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지쳐버리거든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섭은 어긋난 굴레의 고통. 그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그가 자유를 갈망하게 된다면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함은 이별을 앞당길 뿐이에요 천천히 서로 간의 시간을 아껴 가세요 사랑한다면 표현해 주세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표현하진 마세요 무엇이든 조금씩 조금씩 아껴두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많이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 그 마음 조금만 아껴두세요 사랑한다면 거짓됨이 없어야 해요. 서로에 대한 절실한 믿음. 그것은 순고한 사랑의 증거랍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너무 많이 사랑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사랑하면 예기치 못한 이별에 너무도 큰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없는 혼자가 될때 이겨낼 아픈만큼만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이별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별은 그가 이 세상에 없거나,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만 생각하세요. 사랑한다면, 서로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그 기쁨 하나가 둘이 되어 서로에게 행복으로 찾아온답니다. 그 슬픔 하나가 둘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는 못하겠죠. 절대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멋진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멋진 사랑은 한 번씩은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아름다운 사랑 이별 없는 사랑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가 있을 테니까요